You die. 이 강력한 한마디로 게임을 설명할 수 있는 악마의 게임. 우리들의 인내심과 헤드, 마우스, 키보드의 내구도를 시험하는 게임. 바로 다크 소울 시리즈입니다. 하다 하다 못해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을 지칭하는 대명사급으로 유명해진 게임이죠. 이런 다크 소울을 오늘 깊게 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2011년 암코와 공동 제작을 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를 했지만 전작보다 더 어려워진 지금의 다크 소울 시리즈의 정식 첫 작품 난이도 따윈 개나 줘버린 다크 소울이 출시됩니다. 워낙 게임성이 서양풍이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프롬소프트웨어는 일본 회사입니다. 죽는 게 당연한 게임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대한 포스들 절제되어 있지만 묵직한 액션 NPC를 마구 학살할 수 있는 쓸데없는 자유도 불친절한 스토리텔링과 게임 진행 유저를 죽이기 위한 제작진의 고도의 노력이 엿보이는 함정 오죽했으면 DLC 제목이 Prepare to die, 죽을 준비해라 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모의 보스의 경우 스킵이 가능하지만 가끔은 스킵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진무를 잘해 스킵하려면 용암지대를 맨몸으로 건너야 하는데 시작되니 이 방법을 게이머들이 버그로 착각할 것이라고 표현한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개개... 이런 악랄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도전의식을 유발하는 난이도와 성취감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암령과 복수령의 난입 시스템의 싱글 플레이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멀티플레이 방식 또한 싱글플러의 멀티플레이를 더한 말인 링글 플레이어라며 호평을 하였습니다. 이런 다크소울의 시초는 데몬즈 소울로 2009년 2월 5일 프롬소프트웨어와 소니의 공동개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게임은 생각보다 어이없는 전개로 탄생했는데 프롬소프트의 첫 작품인 킹스필드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소니측 관계자가 우연히 프롬소프트의 관계자를 만나자 킹스피드 시리즈의 신작을 만들 계획이 없냐고 묻자 만들거만 같이 만들어보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어 탄생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제작자인 프롬소프트에는 그렇게 유명한 제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매 직전까지 작품에 대한 홍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해서 극보잡으로 붙일 뻔했고 더불어 첫주 판매량은 고작 2만장에 그쳤으나 발매 이후 재밌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전국에서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총 15만 장이 팔리는 선곡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해외 발매 시에는 상당한 호평이 이어져서 현재 다크소울에 이어서 블로드본까지의 팬층을 구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문인지 해외 판매기 계획이 없었던 소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먼 옛날에 드래곤과 바위 그리고 거대한 나무들만이 존재하던 안개로 뒤덮인 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빛도 어둠도 생명도 죽음도 따뜻함도 차가움도 없는 무미건조한 회색빛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의 세계에 최초의 불꽃이 일어나 세상은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와 함께 어둠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최초의 불꽃에 이끌려 드래곤을 제외한 생명체들이 불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불꽃 속에 있는 강력한 힘인 왕의 소울을 찾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최초의 사자 니토, 이자리스의 마녀, 태양빛의 왕 그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힘을 얻게 되고 드래곤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그인의 번개가 드래곤들의 반달한 그인을 깨뜨렸고 마녀의 화염은 폭풍이 되었으며 이토는 죽음의 장기를 해방하였고 비늘 없는 백룡 시스의 배신까지 이어져 마침내 드래곤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불꽃에 다가간 자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바로 아무도 모르는 난쟁이였습니다. 이 난쟁이가 얻은 것은 앞서 세명이 가정한 것과는 다른 빛과 어둠이 존재하는 다크소울이었습니다. 다크소울을 얻은 난쟁이는 어둠을 지향하는 세계의 밴들과 함께 언젠간 불씨가 사그라들어 어둠의 시대가 오길 기다리면서 사라졌고 이후 난쟁이는 인간의 선조가 됩니다. 태양빛의 왕이자 장작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은 그위는 자신을 따르는 거인족과 은기사들을 데리고 자칭 신들의 왕국 로드란을 세우고 최초의 화로를 만들어서 최초의 불을 유지시키면서 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제압하여 자신을 늘를 섬기게 했고 그렇게 어둠이 불러가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한동안 불꽃의 온기를 유지했던 세계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안개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그 위는 그 원인을 찾아내고 맙니다. 바로 원인 물을 이유로 최초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던 것. 그때와 왕국은 혼란에 빠졌고 빛이 사라진 지역에는 어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인간들의 몸에 다크링이라는 표기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다크링을 지닌 인간은 불사의 육체를 얻게 되나 점점 이성을 잃고 결국 본능만 남아 짐승같이 소울만을 갈구하는 망자가 돼버리고 만데 게임 안에서도 화토불이 플레이어를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화트불을 통해 최초의 불꽃과 비슷한 불의 기운을 받아 어둠의 기운이 잠식되는 걸막을수 있기 때문이죠. 에스트벽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해서 다크 소울에서 죽음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즉 주인공도 적도 매 순간순간을 정신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악하는 것이 다크 소울의 기본 골자이죠. 즉 유다인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닌 정신력이 다해져서 자아가 붕괴해 죽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그위는 니토와 이자리스의 마녀에게 왕의 소울을 다시 최초의 불꽃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소울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는데 여기서 이자리스는 자신의 마법으로 최초의 불꽃을 만들려고 했으나 모조리 실패하고 대신 탄생한 혼돈의 불꽃에 먹혀버려 혼돈의 못자리라는 기형의 존재가 되어버렸으며 이 혼돈의 불꽃은 훗날 악마들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자 니토는 불사의 저주를 해결하고자 밀파니토와 페니토 같은 특정 집단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세상의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밀파니토의 여자들은 일부 망자들을 위로하여 인간으로 되돌리기도 하였고 페니토들은 왕자들을 무덤에 봉해 죽음을 주고 생명이 다시 창조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도 꺼져가는 불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위는 왕의 수호를 모두 빼앗아 불꽃으로 되돌리고 싶어 했으나 이미 수백 년이 흘러버린 노장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위는 자신을 따르는 벤프란트에게 불사자의 사명이란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최초의 불꽃의 장작이 되고 화토불로 모험을 떠납니다. 이 와중에 주인공 역시 몸에 다크링이 생겨 폭방의 숨은 수에 갇혀 있었으나 지나가던 이름모를 아스토라의 상급기사의 도움으로 탈출의 성공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기사의 뜻에 따라 그인이 퍼뜨린 불사자의 사명이 있다는 노변안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장작에한 그인과 조우하는데 여기서 그인은 말없이 불사자를 공격해왔고 불사자는 결국 그인을 쓰러뜨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장작삼아 다음 계승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불의 시대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의 시대를 열어 자신이 새로운 어둠의 왕으로 군림할지 결국 엔딩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다크솔 1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다크소울 1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스토리 같습니다. 그리고 다크소울 2는 스토리가 시리즈물치고는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된다면 다크소울 3의 스토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다크소울 3를 끝으로 다크소울의 시리즈를 끝이고 신규 아이픽을 제작한다고 하였으니 많은 기대가 되네요. 여하튼 여기까지 다크소울이었구요.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